이른 아침, 곤이 자고 있는 나를 깨우러 들어오는 만네 씨. 있나봐. 지금 화이트데이 그획 중이야? 저번 발렌타인데이 영상 때 말했듯이 화이트데이에도 뭔가 영상을 찍으려 기획 중이었습니다. 아그 하지 마. 발타인데이때 받은 게 많잖아. 음. 그래데이때 내가 영상 찍는 걸로 내가 보답안 그래도 요즘 머리 쓸 일이 많아서 골치 아팠었는데 자진해서 컨텐츠를 맡아준다니 마 편히 더잘수 있겠네요. 그 전에 일어나. 어? 어? 일어나 내가 컨셉을 정해왔거든 음. 오늘은 상녀자 컨셉이야 가리 끌어가지고 병원 가야 돼 운전 좀 해줘 나. 어? <웃음> 아니 상태를 보니 이미 약을 한 사발 잡수신 것 같은데 약을 타러 또 병원에 가신다고요? 어? 어째서? <웃음> 아 왜? 빨리 운전이나 해나 지금 나안 <웃음> 보여 갈갈한 거 그러면은 영상을 안 찍고 쉬는 게 낫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상녀자야 빨리빨리 출발해 빨리 빨리 운전해 <웃음> 어, 뭐 <이래? 웃음> 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오늘 하루 <웃음> 된것 같습니다. 상여자랑 하루살기 병원에 가려고 준비 중에 또다시 잡혀왔습니다. 몸에 이렇게 먼지가 많아 옷에 걱정해주는가? 생겨자라면 <웃음> 아이! 일어 <이리> 와봐 기다려봐 <웃음> 누워, 누워봐 누워봐 기다려봐 <웃음> 왜 이래? 기다려봐. 일어나지 1분도 안됐어 누워봐 누워봐 왜 이래? <웃음> 아니 <웃음> 일단 당장은 순순히 말을 듣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넌 악령이 씩인 건지 웃을 때 짐승 소리가 나네요 <웃음> 철량하냐철량하게 당해버렸습니다 아무튼 병원으로 가는 길 아프면 그냥 쉬세요 괜히 영상 찍는다고 몸또더 상하게 하지 말고 아씨, 닥치고 운전이나 해씨 <웃음> <웃음> 아니야? 어. 원래 이렇지 않았잖아 너좀더 <웃음> 상냥한 여자였잖아 오늘부터 상여자야. 그냥 이거 쌍여자네 <웃음> 죽을락하네 그냥. 여튼 그렇게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어가 카드. 어이 카드잖아. <웃음> 이 정도까지 열심히 안 해도 돼. 깔끔약하다. 아, 이야기잖아. 예 네, 다시는 이 여자에게 기행을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집에 도착해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뭐야. 네? 밥 먹어야지. 잔래. 아, 잔다고? <웃음> 잔다고 말하자마자 눈빛이 돌변하는데 질릴 뻔했습니다. 야, 근데 너 컨셉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상여자로 나를 기쁘게 해준다며. 아 그러게 컨셉이 이게 아닌가? 층층 거리는 매력이 아. 있는 상여자여야지. 그냥 이거는 쌍여자잖아. 맞네 이벤트인데. 그래 그럼 쳐 자고 있어. 밥좀 하고 올 테니까. 그래 이불 이불 다 덮어줄게. 누워. 아우 무거워. <웃음> 상여자 친구들이야. <Yeah. 웃음> 쳐 자고 있어 내가 밥 준비해 줄게 자 그럼 상여자는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글거리. 그만 보도록 하죠 밥물라 아니 안 먹고 그냥 자고 싶다니까요 꿈, 꿈을 안 먹고 왔어요 꿈리지 말고 꿀, 빨리 와밥 물어 밥라고밥 다이다 밥 다이다 밥 빨리 와밥다 맛은 있어 보이네요. 한입 빨리 먹어봐. 여게 생선 머뭐 가리 몰라? 대가리를 대갈이를 튀겼어? 어 국물 먼저, 국물 먼저. 입천장이 미디엄 레어 맹키로 익혀질 뻔했네요. 어, 맛있는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뭘 치우고 있어? 내가 치울게. 네 또. 내가 다넌 자. 넌 자. <웃음> 아, 이래야 돼. 아 내가 아니, 내가 할게. 네가 한다고? 어 내가 할게. 아. 잠들마. 아. <웃음> 뭐 아무튼 드디어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네요. 일어나! <웃음> 이 여자가 진짜 오마카세 약했어 빨리 아 보고 고 있어 음... 서프라이즈로 제가 평소에 먹고 싶어 했던 오마카세를 예약했다는 마네 씨 자, 이거 입어. 빨리 식, 식사 예절 같은 거없으 이런 비싼 음식은 익숙치 않아서 살짝 긴장되네요 그래도 어땠는지 맛 표현을 하기 위해 영상을 찍긴 했는데 어? 나 생각보다 감각 있게 잘 찍지 않나 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찍었는데 <웃음> 보다 보니 이 정도 촬영 스킬이면 음식이 아니라 똥을 찍어도 못 알아보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긴 하네요 아무튼 후반부에 나온 후토마키 셰프님의 손과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김밥 크기가 상당 합니다. 알라 먹지 않고 한 입에 다 먹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돼지 마냥 기만했 것도 다 뺏어 먹다 보니 <웃음> 이놈 좀 치는데 라고 생각하셨는지 저한테만 특대 사이즈인 꼬다리 부분을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직접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뭐야, 보기 온데요. 어, 잘 들어가. 대박. <웃음> 사데입 <웃음> <다다란데? 웃음> 터지겠다. 이거 발작을 해볼거 같네. 사실 이 뒤에 기만에 먹쇠 김밥도 제가 먹었는데 아나 망했네 이거 괜한 짓을 했네요 그뒤 집에와 저는 일을 하고 마네 시는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어유 바닥에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많이 있어 발에 먼지가 이렇게 많이 틀어봐 아하 아하 아, 아 어쩜 발 아, 좋아 좋 아, 청소 안에서 엄마한테 발바닥 맞았던 추억이 떠오르는 손맛이네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녁 메조미가 베개로 공격을 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빠에게 승부건 대가는 가혹하단다 자 방패 입고야 방패 입고 보다 못한 엄마의 어시스트. 아빠도 입으면 될지. <웃음> 하지만 그래 봐야 아버지 손바닥 아니죠. <웃음> 그렇게 간단하게 제압해 준뒤동마태우고 <웃음> 집안 한 바퀴 돌아주려 했는데 어? 내가 너를 어떻게 합니까? 어, 뭐가 부러지라고. 갑자기 시작된 김한의 암살 시도. 하지만 노련하게 무빙으로 피해 줍니다. <웃음> 그럼 내가 줄게. 네, 뭐, 네가 줘. 뭐, 뭐 어떻게 네가 나를 와! <웃음> 두번 시도했다간 피토하며 쓰러질 판이네요. 그래서 이번엔 어부발을 해주겠다는 마네씨 아... 예, 사지 분쇄될 뻔했습니다. 아... 어 그거 어? 해봐 옛날처럼 아이언맨 해봐 전국 애기 아빠들은 꼭 한번 해봤을 자세죠 이게 애기들도 좋아하고 해주는 사람도 나름 재미있는 놀인데 한번 해주고 나면 손목이 제기불능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자주는 못해주는 비운의 놀이입니다 오 아이언맨 틀어봐 아이언맨이 보면 고소할 만한 지옥적인 자세네요 어 나, 나도 이거 해줘 <웃음> 아빠 어디갔어? 아빠 갑자기 김만혜가 엄마 그리기 콘테스트를 주최했습니다 나, 나 저기서 쉬고 있을 테니까 다 그림을 알려주세요 알고보니 지시려고 술을 쓴 거였네요 아 근데 이거 옷 이거 뭐야 저거 물감 묻을 수도 있으니까 버릴 옷으로 갈아입었고 목소리가 왜 그래 요 <웃음> 오늘 물이 좀 많이 했나 보네요 아무튼 버릴 옷으로 갈아입으라며 헌 옷을 건네주는 김한해 이때까지만 해도 이 옷이 함정일 줄은 정말 몰랐죠 오 오늘의 너의 하드 보일드를 여기에다 담았어 이 수염 어. 그림 자랑을 하며 씻는 제등 뒤로 아 수염이었어 뭔가 수작을 부리는 김한해 일단 그리기를 마친 저는 손을 씻으러 잠시 일어나고. 매조미는 귀엽 그렸고 아니 진짜 이긴 사야 아예 이긴 사야 아예 이긴 사? 응. 아빠 <웃음> 늦은 밤이라 많이 졸려서인지 졌다는 사실에 크게 울적해진 매조미 매조미 울려 그런다 이내 돌아온 아빠를 보자 감정이 폭발해버립니다 매조미도 잘 그렸어 그러...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귀엽게 잘 그렸는데. 딸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을 해보는 마네시지만. 오빠랑 자고 싶대. 네, 예, 방에서 대차게 쫓겨났네요. 저... 엄마 저로 가. <웃음> <웃음> 아, 남편이 매조미를 재우는 동안. 그렇게 매조미와 제가 자러, 음, 자러 간 메주요. 사이, 또 뭔가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 마네시. 하이트때데 사탕이 빠지면 섭섭하죠? 하지만 사탕을 싫어하는 남편을 위해 초콜릿. 아, 상당히 걸걸한 목소리로 꽤나 부드러운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초코입욕제 한통 전부를 욕조에 때려 부어주고. 요런 걸 시켰는데 이게 물에 넣으면 물이 끈적해져요 얘기만 들어도 이게 맞나 싶은 제품을 한 포, 두 포? 세 포나 때려 부어준 뒤에 몇번 휘휘 저어주니 어? 뭔가 모자이크를 해야 할것 같은 비주얼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리 카메라까지 잘 세팅해 놓고 메조미를 재우 제게 접근을 하더니. 어, 근데 이거 아까 물감놀이하다가 이거 묻었나 보다. 어야겠다야 어, 버릴 옷을 입혀놓은 건 이걸 위함이었군요. 이러라고 이거어버 <웃음> 빨리 어 짜증나 진짜. 나가물받아어 아, 제가 완강히 거절하자 화장실에서 대놓고 부르기로 전략을 바꾼 기만해. 화장실 휴지 좀.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초콜릿을 풀었어요,다가 초코탕이야. 오늘 날 선물할게. 그럼 골고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해도 <웃음> 이 느낌은 뭐랄까? 귀여운 소녀헐크가 그러니까. 1 톤짜리 초콜릿을 주면서 날 위한 선물이야. 라는 말을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웃음> 아, 좀 더러워. 좀좀 <웃음> 그래. 아난 모르겠다. 뭐 아아 같이 해봐 이거. <웃음> 오늘도 우리 부부는 행복합니다. 그래도 어제 다열 내리라고 물 수건도 해주고 고마워. 왜 많이 나왔어 그래? 응 그러면은 씨, 촬영을 잘 해이 그냥 <웃음> 너가 성남자네 몸조리 잘하고 아직 안 끝났다 <웃음>